안녕하세요 주식채널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제약주 매출이 1조를 넘는 제약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매출이 1조가 넘는 제약주는 10개 종목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광동부터 종근당 삼성바이오로지까지 이 10개 종목이 매출 1조인 기업이고 어, 지금, 뭐, 제약 바이오 기업 중에 22년도에 이익이 증가한 기업은 28개사입니다. 흑자 전환한 기업은 13개사. 나머지는 이제 감소 적자, 적자 전환한 기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 어, 이 매출 1조를 달성한 곳 10개사 순위를 한번 확인해보면, 매출 1위는 삼성 바이오로지. 어, 얘가, 어, 이 제약 바이오 대장주죠. 가장 시총이 높습니다. 3조 3조대를 기록하면서 어, 영업이익은 이제 9,800억 대 그래서 sd 바이오 센서가 이 작년까지만 해도 1위 였습니다 얘가 매출 하지만 이제 점점 이제 쪼그라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얘는 이제 진단 키트 관련 주고 유한 양행 1조 7천 억 셀트리온 1조 7천억 그리고녹 십자가 1조 7천 억 그래서 요런 요쪽이 이제 5위까지 가 1조 7천억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광동이 1조 어 약간 넘는 수준이죠. 대웅이 1조 2천억, 한미가 1조 3천억됩니다 어 이런 수준에 있고, 어 지금 22년도 잠전 실적을 보시면 삼성바이오로직이 어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중 여기 에 있는 제약주 중에 가장 높은 성장률이죠. 91%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조 5천억대에서 3조대까지 매출액이 증가를 했죠. 어 그리고 어, SD팜이 이제 50%대, 어, 또 대원이가 뭐 35% 이런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어, 이일조 클럽에 가입된 종목들 보시면 이제 한미, 종근당, 녹십자, 대웅이 어, 10에서 11%대 정도의 성장을 했습니다. 어, 21년도에 비해서 어, 10% 정도씩은 이렇게 성장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제니 같은 경우, SSK 바이오 사이언스 같이 이런 진단 관련된 종목들, SD 바이오 센서나 이런 종목들은 지금 이제 역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오늘 그 나온 뉴스를 보시면 이제 정부가 올해 소금의 의료기관이죠, 도서벽지 쪽취약 환자부터 비대면 진료를 도입하기로 방침을 확정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관련 주이 관련 주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여기 어, 어, 내용 중에 한번 검색을 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조클럭 관련 주 한번 살펴보면 먼저 시가총액이 작은 순에서 높은 순으로 한번 배치를 해 봤습니다 삼바가 가장 높은 시총입니다 이 제약 중에 54조, 셀트가 이제 다음이죠 20조, 셀트는 헬스케어 8조 어, 그에 비해서 이제 광동이 같은 경우는 3천억, 종근당이가 1조가 안 됩니다. 1조 어, 매출 1조가 넘는 기업 중에 광동이하고 종근당만 시가총액이 지금 1조를 못 넘기고 있는 기업이죠. 어, 이게 뭐 실적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죠. 종근당이 1조 4천억, 한미가 1조 3천억, 대웅이 1조 2천억 수준입니다. 어, 보시면 뭐이 어, 대웅이가 1조 3천억. 어, 한미가 3조대 수준입니다. 보면 뭐 어, 절반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으로는 어, 그리고 어, 이 펄을 보시면 SD 바이오센서가 두배 수준이지만 아무도 이제 거들떠를 안 보죠. 이게 어, 계속 이제 코로나 당시 때만 해도 어, 핫한 종목이었지만 이제는 한물간 종목이 되어버리면서 계속 하락하면서 어, 이 주가가 하락하면서 퍼가 낮아진 경우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퍼가 낮은 거를 찾는, 찾는 게 저평가된 게 아니고 앞으로 전망이 나빠서 퍼가 나빠진 거를 가려내야 됩니다. 이런, 이런 종목이 어 어디까지 더 떨어질지 또이 퍼가 2배지만 다음 올해 1분기에 또 적자를 내면서 바로 이제 적자 전환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실적을 실적이 뒷받침되고 또 미래가 앞으로 어 미래가 더 밝은 쪽이 높은 펄을 받더라도 그런 쪽이 더 성장성을 더 높게 보기 때문에 제약주에서는 무조건 낮은 거를 어이 찾기에는 어좀어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 PBR을 보시면 어 광동이 0.54배 SD는 뭐 계속 이제 나락으로 가면서 0.69배 수준이 됐습니다. 요, 1조 클럽의 평균 PBR을 보시면 2.54배 수준입니다. 그리고 평균 펄은 31배 수준입니다. 어, 거기에서 봤을 때 광동이가 상당히 이제 저평가됐다고 보여집니다. 어, 그리고 이들 종목 한번 이 광동이부터 사업 내용, 어, 차트 몇개 종목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광동이가 1조가 넘는 어, 이런 제약주에 들어와 있지만 어, 여기 사업 내용을 한번 잠깐 보시면 이 주요 제품이 쌍화탕, 우황청심원, 뭐비타오베 아, 제약주라고 하기에는 이제 음식료주에 가깝죠. 그러다 보니까 이 광동이 같은 경우는 제약주 취급을 못 받고 있죠. 어, 그래서 음식료 어, 주의 기준으로 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어, 실적이 그래서 시가총액은 3천억대의 이런 예, 어,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게 광동입니다. 어, 그리고 어, 차트상의 위치는 지금 7,500원대죠 7,500원대에 달 때마다 좀 무너졌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 거의 전 저점 부근 때까지 하락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종근당 어, 얘는 이제 계량신약 제네릭 의약품 어, 이런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또 시, 매년 매출액의 10%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어, 얘 같은 경우는 뭐 많은 분들이 알고 있겠지만 뭐 회장의 갑질, 또 아들 또이 몰카 문제, 뭐 이런 어이 사회적 이슈나 무리를 일으켰던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좀 평가를 낮게 받고 있습니다. 어 실적 대비해서 어 아쉬운 점 부분이 인제 요런 부분이죠. 이 오너의 리스크로 인해서 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종근당입니다. 다음 대웅제야 보톡스 경쟁에서 이제 밀리면서 오늘 장에 보톡스 주들이 뭐 대거 급등하면서 날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대웅은 거의 이제 저점 부근을 계속 깨면서 좀 내려가는 좀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래량이 이제 크게 터지면서 웬만한 개미들은 이제 떠났고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의 끝이 좀 보이는 수준까지는. 내려가면 이제 저점을 다지고 반등을 해 해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 녹십자 얘도 뭐 지금 전 저점 바로 밑 부근까지 와 있습니다. SD 바이오 센서 분자 진단 현장 어, 현장 진단 자가혈당 다 측정기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이 코로나 당시에는 뭐 8만 원대까지 찍었었죠 얘가 하지만 이제 진단 키트 수요가 감소하면서 바로,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 지금 주봉으로 보시면, 이제, 8만원대까지 찍었었죠. 22년도에 최고, 이제, 피크를 찍고, 그 뒤로 계속, 이제, 흘러내리고 있는 SD입니다. 아, 그리고 재물을 보시면, 지금, 어, 실적이 여기 21년도까지는 이게 계속 점진적으로 증가했다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4분기에서 확, 이제, 줄어들었죠. 그 적자를 내면서, 앞으로 좀 흐름이 어떻게 갈지 새로운 모멘텀이 있지 않으면 좀 반등하기에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 보이는 그 sd 바이오 입니다 한미약품 유한양행 얘도 이제 전 저점 부근에서 살짝 반등을 했지만 다시 또흐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전 저점 부근 때까지 와 있습니다 셀트리온 얘도 마찬가지죠 작년 5월 달 수준 때까지 지금 하락해 있습니다 삼바 이놈이 지금 뭐 대장주기 때문에 얘가 어느정도 움직여줘야 또 제약바이오 헬스케어들이 동반해서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일 수 있지만 아직 좀 무거운 종목입니다 이 삼바는 지금 90만원 100만원 근처에서 이렇게 고점을 찍고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전저점은 74만원대 어, 그래서 오늘은 일조 매출 1조 제약사 10개 종목을 알아봤습니다 뭐 낙폭 과대주는 이 중에 녹십자,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 어, 요게 고점대비해서 반토막입니다 SD바이오센서 고점대비 3분의 1토막이 나있습니다 그리고 저평가기업인 종근당은 이 오르너지스크를 어떻게 헤쳐나가냐에 달렸다고 생각이 되고 어, 그리고 무조건 퍼가 낮다고 해서 접근하는 거는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를 이 SD바이오 센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 무조건적인 저퍼 기업을 찾기보다는 앞으로 성장을 더 어, 성장할 수 있거나 미래가 밝은 쪽 기업을 더 집중해서 봐야 되고 또 가치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벌고 있지만 낮게 평가되고 있는 그 저퍼주는 또 크게 반등도 할수 있기 때문에 어, 이런 그 제약 외 종목에서도 어 이런 그 어, 위험을 한번 좀 점검을 해보고 어, 매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